감목적으로감옥를으로 실험행위로 봤을 때, 이런 빨간색의 감옥적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를 왜 썼느냐, 라는 게 궁금하죠. 항상, 요렇게, 얘가 진목적으로 하는 거.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여기 썼는데, 워스리샵은둘 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의문사자라는 게 당연히 관계대명사 원절일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로 온다 의문사절 아니고 의문사절인가요 가수가 무엇을 말했는지 이거 아니죠?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반대절이에요. 반대절. 뭐 시끄는 반대절은 무슨 절로 본다? 명사절로 본다? 명사절로 본다? 이게 뭐로 본다? 이런 걸로 우리는 진목적으로 얘기한다. 진목적으로 다시 또 요즘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용 목적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용 목적어. 자, 지 짧게 썼어요. 얘는 당연히 가조라고도 얘기하고, 뭐, 어, 가목적어라고도 얘기하고, 형식목적어라고도 얘기해요. 형식목적어.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문법적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 말고는 특징이 없어요. 그냥 목적어 자리 형식적이에요. 목적어 자리 이건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속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요 그래서 직접 시작할 때 항상 여기까지 끊어서 오영식을 쓰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쪽팔리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시가 인터뷰하면서 말했던 것이 그치? 어? 응. 오영식에서 목어가 이렇게 빈목어일때 주로 을룰리 아니라 이가로 했던 경우가 진짜 많다. 알겠어? 그리고 자. 참고로 어절 말고도 뭐가 있다. 어 대절도 진복적으로 올수 있다. 의문사절도 의문사절도 나올수 있다. 이건 의문, 의문사절 아닙니다. 관계명사절. 그 다음에 웨더절도 나올수 있다. 웨더절 알아두시고요. 어. 그 다음에 복합관계 대명사절도 있다. 복합 관계 대명사절 관대절까지. 이렇게 몇 개, 다섯 개의 절들이 응. 존재할 수 있다. 진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구는 세 개밖에 없죠요숙사고동명사고하고 의문사고, 이렇게. 됐지? 그 이제 나머지것들보자나오 나머지 것들. 어, 됐잖아.